별로 하트, 물고기, 별, 세 가지 입자를 선보이는 담아본 수제사료를 소개해요. 배추가 너무 잘 먹는 담아본 동해등의 곤충 사료는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단백, 고칼슘 원료인 동해등이를 함유하고 있어요. 증진에 좋은 소고기엔 홍삼 사용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와 피로회복, 항산화에 효과적인 홍삼을 함유하여 면역력이 아주